안녕하세요 트릭센타 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헬멧에 착용하는 더 블랙 링크 블루투스 헤드셋을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영상에서는 더 블랙 링크에 대해서 상자를 까는 것부터 해서 착용하는 것까지 직접 해볼 거고요제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아쉬웠는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을 정했는데 첫 번째로는 디자인 두 번째로는 음질 세 번째로는 기능적인 부분 지금부터 그러면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택배가 방금 왔는데 상자를 보시면 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처럼 되어 있는데 이 회사 이름이 더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상자도 블랙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블루투스 헤드셋도 블랙입니다 저는 검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일단 마음에 드는데 일단을 열어가지고 직접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뒷면을 보시면요 링크 블루투스 헤드셋 이라고 하고요 구성은 블루투스 헤드셋 독스테이션 마이크 두종 고정클립 세트, 3M 고정테이프, USB 케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 재생 시간은 15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해야 될게 바로 구성품 확인이죠 만약에 뭔가 안 들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주고요 저는 사실 미리 열어서 확인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명칭이 적혀 있고요 뭐 설명들이 되어 있고 설치 작동법도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다시 보시면 은 무려 AS가 1년 동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은이 제품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을 보시면은 플라스틱이 고무 재질 있잖아요 무광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헬멧 옆에다 달아 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쁠 것 같네요 밑에 보면은 연결하는 단자 같은 게 있고요 뒤쪽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끌림 방지 고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마이너스랑 플러스 버튼은 음악 선택 버튼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음향 조절 버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기능 버튼이라고 합니다 위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전화 연결 버튼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충전하는 어, 잭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열면은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나머지 제품들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서 윗부분을 열어주시면은 이런 게한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제품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마이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꽂아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독스테이션이랑 헬멧 안에 들어가는 스피커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마이크의 스펀지라든지 3M 스티커라든지 집게 같은 거라든지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이 여분으로 몇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전기 꽂을 때 쓰는 u s b 고요자 그러면은 먼저 다 치우고 이걸 먼저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헬멧 안에다가 들어갈 스피커입니다 스펀지가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지금부터 이걸 장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여기에 맞게 끼워 주면 될것 같아요 튀어나온 걸 누르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게 잘 꽂혔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테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걸 하면 은 아마 전화할 때좀더잘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새 시대에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 거는 제가 글쎄요 제가 블루투스 헤드셋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디자인은 나쁘지 않으니까 이 누르면은 닫히고요자 같이 동봉된 쇠조가리 있죠 쇠조가리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줄겁니다 그 상태에서 헬멧에 여기 사이 부분에 이렇게 쇠를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헬멧이 있어야겠죠 제가 쓰고 있는 헬멧입니다 풀페이스 헬멧이고요 일단은 여름이기 때문에 코막에도 제거를 해주고요 밑에 이렇게 층가드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부분도 다 빼가지고 넣기 좀 편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왼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줄 건데요. 뽑기 전에 먼저 이 선을 좀 정리를 하고 꽂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헬멧들은 구멍에 맞게 끼울 수 있게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 내가 쓰는 헬멧이 없다면은 칼 같은 걸로 스티로폼 부분을 살짝 살짝 파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거는 넣을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끝났는데요 안쪽에 선을 다 넣어 줬고 선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어, 뺐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쪽에는 딱히 선이 거슬릴만한 게 없어요. 왼쪽에 착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 꽂아줄 겁니다. 대충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옆에 달았는데 어,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 잘 어울리고요. 다만 이 충전 단자가 잘 빠지고 꽂기가 힘들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찍찍이 있잖아요. 어, 여기 마이크인데 이거를 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여기 붙이면 은 그냥, 그냥 바로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제가 지금부터 이 헬멧을 착용을 해보고 라이딩도 해보면서 후기를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뭐 이렇게 열심히 2주 동안 착용하고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비교할 만한 타사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는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검은색으로 딱히 모난 부분이 없어서 제 기준에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음량 조절이 폭이 큽니다. 저는 볼륨을 3에서 4정도 놓고 사용했는데 충분히 잘 들렸습니다. 음량을 더 높일 수 있었지만 청력에도 안 좋고 운전할 때 위험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장점으로는 블루투스치고는 음질이 좋았습니다. 뭐 제가 다른 것들을 사용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헬멧 안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이 듣기 좋게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통화가 잘 들렸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제 목소리가 뚜렷하게 잘 들렸다고 합니다 분명 주변 소음이나 엔진 소리로 시끄러웠었는데 통화상으로는 마치 방 안에서 전화하는 것 같았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어, 다섯 번째로는 국산입니다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어, 조립은 한국 회사에서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해외 상품들보다 물건에 대한 AS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피드백이 빠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체 인터콤 기능이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라는 안내를 보았을 때 만드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는 투어러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굳이 쓴다면 카카오톡 전화와 같은 것으로 대체해야 할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충전기 쪽 고무 마개가 잘 꽂히지 않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쉽게 빠지거든요. 근데 쉽게 꽂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맞춰서 꽂아 넣으면 탈칵하고 바로 맞아 들어가게 만들어졌으면 좀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보조 배터리와 같은 것을 충전하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한번 충전해 놓으면 기대 사용시간이 15시간 정도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들은 딱히 불편함을 모를 수 있지만 멀리 투어를 즐겨가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불편할만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거는 약간 단점이라기보다 조금 아쉬운 점인데 바로 가격 부분입니다 분명 비싼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것은 맞지만 또싼 제품이랑 비교하면 비싼 느낌이 확 오거든요 어 가성비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고 그냥 가격에 맞게 성능이 나오는 물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의 가격을 낮추는 게 불가능 하다면 기능을 좀 많이 빼가지고 저렴이 제품이 또 따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직접 써보면서 느꼈던 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제품이지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보시고 자신에게 알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리산타였습니다 안녕